찾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음, 대전 어, 경천사에 있는 어, 천일법사입니다. 천일법사 여러분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만나 뵙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어, 날마다 쫑알쫑알 여러분들이랑 이 천일이 알고 있는 얘기를 어, 나누고 싶습니다만 그이 천일이 게으르다 보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예, 아니면이 천일 얘기를 안 기다리는 분도 계실 테고, 그니까, 그, 니가 뭔 이럴 수도 있지만, 에, 도를 공부하고, 음, 일반적으로, 성 승려나, 음, 이 천일 같은 아, 도를 공부하는 제자나, 무속일이나 어, 목사나, 기존 어떤 종교에 관련된 어, 일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자기 깨달음입니다. 1번. 첫째가 자기 깨달음이고, 두 번째가 내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에, 이론적인 지식과 공부가 아닌 진정한 나의 깨달음.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한다. 전파한다. 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아, 내가 깨달은 말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줘서 그 사람이 같이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그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아, 이제 뭐 기독교에서도 이게 하듯이, 하늘에서의 뜻이 이렇게, 예? 뭐 이게 지상에서도 똑같이 이게 천국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이루어지,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아, 물질적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닌, 정신적으로라든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아, 일단, 에, 에, 에, 이 천일이 기존에, 그, 그, 뭐야,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었었는데, 어, 아들아이가, 그 뭡니까, 그 이렇게 애들 들고 다니면서 찍, 찍, 찍는 거 있죠, 그 카메라, 그, 무 c 카메라라고 하 m 액션캠. 응. <웃음> 액션캠을 하나 줬는데 c t i o n c a 이 스마트폰 30분이 안 되면 30분 그래서 좀더 길게 찍을 줄 알았더니 그지도 a 배터리가 n 지 a m 지 a c t i o 어 Camp. Action Camp. Action Camp. Action Camp. Action Camp. a 다 t 에, 음력으로는 8월 26일 아, 의뢰일입니다. 양력으로는 아, 2017년 15일입니다. 15, 0월1 15일. 2000일이 내내 가만히 있다가 어,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섰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근자에 들어서 요며칠을 하네. <웃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였죠. 음. 그, 뭐, 어금니 아빠입니까? 어금니 아빠. 아, 그, 무슨, 뭐, 저기, 뭐, 중대한 범죄자라고 해서, 어? 그 실명도 걸었는데, 하던, 하더구만. 그 어금니 아빠가, 음, 본인이, <웃음> 사건을 저지르고, 아, 차에서 오, 오면서 자기 차 안에서, 자기 폰으로 영상을 찍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면서 날렸는데, 그걸 2 0 0 0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 그 영상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어금니 아빠, 이영학, 이영학이었나요? 그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이 영상을 찍으면서 한다는 말이, 어, 내가 이제 해서는 안될 짓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죽였던 일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말, 그 이야기 끝에 뭐라고 했냐. 내가 지옥가고 말게요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 분을 들었습니다. 지옥 그거 아무나가 는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 그 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마음이 얹지 않았습니다. 지옥은 그렇게 함부로 논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금일은 여러분들한테 그 지옥 지옥에 관한 얘기를 아, 짧은 시간 안에 다할 수는 없지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천일의 그 이야기를 나눠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의 주제는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 <웃음> 이 천일은 지옥을 봤습니다. 우리 신령님들이 보여주셔가지고 지옥을 봤는데. 그 누구나 우리 인간들 중 인간들은 아,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그걸 떠나 가지고 누구나 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음, 천당과 지옥, 우리 불교계나 우리 무속 쪽에서 이야기하는 극락과 지옥, 어느 종교를 막느라고 종교 안에 있어서는 다 내세가 있다고. 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설교를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 자체 내에서 절대로 저 사후세계,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는 갔다가 안 오는 윤회를, 윤회를 부정하고 윤회가 없다. 하는 가것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전부 지옥과 극락, 지옥과 천당, 이것이 있다고는 다 인정을 합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래서 가장 큰 모토는 뭐냐면, 내가 사후에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갈 것이냐 즉, 나를 믿으면 좋은 데갈 거다 안 믿으면 안갈 거다 못갈 거다 하는 그런 양분법, 이분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뭐종교를 믿고 안 믿고 떠나가지고 누굴 믿고 떠나가지고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든지 전부 다 그런 마음은 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고 저승사자가 있고 신이 있고 믿고 안 믿고 떠나서 기본적인 이 틀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에 사는 아직까지도 개발한 데 가지고 자기네 종족끼리 사는 그러한 원주민들조차 자기네 나름대로 신이 있고 그 신관 신의 세계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조상들이나 선조가 누가 죽으면 좋은데 갔을 거다, 좋은데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거른데 가기를 빌고 기원을 합니다. 그러면 죽었을 때 누, 너나 할것 없이 좋은데 다 가느냐? 그건 아니죠. 분명히 거기에는 또한 이 이렇게 아까지 지옥과 극락, 지옥과 천당 이분법으로 딱 갈립니다. 너나 할것 없이 우리 현실적인 문제 들어가요. 너나 할것 없이 다 저기 극락이나 지옥을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전제로 해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너나 할거지 천당이나 극락을 간다고 생각하면 뭐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막 살면 돼요 막 죽이고 막돈 뺏고 응? 그렇게 살면 되지 뭐하러 착하게 삽니까 화등에 착하게 살필요 없죠 그래서 종교로가 있든 없든 신을 믿든 안 믿든 걸 떠나서 사후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윤회가 되고 안 되고 내 두고 이거 이는 그거 그건 차치하고 누구든지 믿고 있는 것은 양분법, 지옥과 극락, 지옥과 천당 이게 있다는 거. 이거 이거 있다는 것만 믿고 이제 있다 얘기를 풀어가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저 옆에 주변에 그 한번 둘러보세요. 있으시게나 있으시게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바늘을 준비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그 허벅지나 뭐 팔뚝이나 한번 저 조, 한번 찔러보세요. 한번 쿡 찔러보세요. 찔러보세요. 못 찌를 겁니다. 왜 아파서? 이쑤시개나 바늘 가지고 우리 병원가서 주사 맞는 것도 막 무서워하고 막 애들, 애들은 애들 벌써 그주사바늘고보다 자지러집니다. 그게 처음부터 찔린다는 거를 찔르는 도구라는 거 알고 자지러지는 건지 그때 모르면서 위약감을 느껴가지고 자지르는 지 모르겠지만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여러분들 이쑤시개가 좀 찔러봐요 한번. 못 찌른다니까요. 살짝만 어떻게 이렇게 될까 푹 찌는 줄이 못해요. 왜 찌르면 아픈 줄 알고 그 아픈 강도가 얼마나 크다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물며 지옥이라는 데는 있잖아요. 딱 가면 이 바늘로 찌르거나 뭐 이렇게 이쑤시개로 찌르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 말장난이라고 하죠. 가지그 말로는 무슨 짓을 보세요. 말로. 말로는 별짓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대신 이게 있습니다. 공부 안한 사람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봤습니까? 노력 안한 사람이 잘 사는 거 봤나요?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성과는 오는 거고 내가 공부한 만큼 그 실력만큼 자기가 원하는 데를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물론. 100이면 100 전부 다 노르겠다고 다잘 되는 건 아니겠죠. 그 외에 변수는 따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하지만 그게 전부 다 그런 변수 작용을 받아가지고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죽어라 공부를 했는데 100명 다똑같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100명이면 100명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중에 90명 정도는 8 9 0명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막 노력을 했어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에이, 저는 평생 노력을 해도 안돼뭐뭐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집불되는 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1, 20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뜻을 이립니다 단지 시기가시기가 얼마만큼 늦냐 빠르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우리 대기만성이라고 하죠 한 방에 빨리 노력을 해서 한방에 빵빵빵 터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서서히 뒤늦게 빛을 바라면서 자기가 쌓아놓은 그 공부와 노력과 이것이 바탕이 돼서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옥과 천당이라는 걸 놓고, 지옥과 천당, 지옥과 극락을 딱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내가 덕, 덕을 쌓았으면 분명히 좋은, 당연히 천당이나 극락을 가겠죠. 악을 쌓아놓으면, 다행히, 지옥이나, 지옥 비슷한 어느 곳을 갈 겁니다. 그래 자, 이 천일이, 그, 지옥 구경을 한 얘기를 해줄까요? 이, 이, 게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보면은, 염라대왕이 앉아있고, 거기에, 사자들이 쫙 있고 해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옥중대라고 합니까? 옛날 전설의 고향 부수성만 실 거예요. 멍한 거울에다가, 아무게 어디 사는 누구누구 대령해라. 쫙 보면 거울에서 막 그, 그동안 그 제목이 쫙 나온다고 합니다. 그건 옛날, 글자 그대로 전설의 고향입니다. 뭐죠, 요즘 세상에 어떻게 해내야되나안 돼요. 요즘 표현을 말, 말, 요즘 표현을 빌면은, 아, 현재 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염나대왕 격인 겁니다. 염라대왕 염나대왕이 하늘의 최고신은 아니죠. 하늘의 그 최고신 밑에 있는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 밑에 있는 장관입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그게 바로 아, 열대왕 10명의 열, 열 아, 왕이 있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로 있는 아, 다섯 번째 겁니다. 2001기억으로는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아, 다섯 번째일 겁니다. 그게 염나대왕입니다염나대왕 다시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죠. 지금 그 죽어서 망자가 이제 하늘을 딱저승세로 올라가면 그 망자가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그 죄목을 볼거안 그래요 각자 우리 대부분 고등부분 지방부분 이렇게 쭉 있듯이 우리가 죽어서 망자가 올라가면 만나는 게 누구냐 하면 판관을 만납니다 판관 다시 말해서 판사를 만나는 거예요 판사 아니, 일개 영은, 영가 주제에 무슨 놈, 염라대왕, 지가 무슨 하고 염라대왕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이천일도 아마 죽어서 못 만날 거예요. 못 만나죠. 우리 저기 본부장과 만나봤다고 가서 법원 앞에 가서 진, 뭐 진을 치고 기다려보세요. 만나주나? 안 만나주죠? 못 만나요. 그러면 이천이 본 풍경을 잠깐 얘기해주면, 이만한 지옥 입구, 입구에 큰 문에 큰 용이, 용이 하나씩 그게 있었습니다. 그 용. 용이 지키고 있었고, 그 용을 통과해서 딱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만한 책상입니다. 옛날, 옛날 분들은 옛날 그 철제 책상,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은 조그마한 개인용 책상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좌로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남자분들 같으면은, 저병무청 신체검사 할 때, 그 신체검사 담당관들 쭉 앉아있고 가면서, 쭈루렇룩 해가지고, 검사, 검사, 검사하고 가는 이그 장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자분들은 그냥 그 개인 책상들, 내지는 군대 안 갔다 와서 이 개인 책상들 하나, 하나씩 놓고 쭉 해가지고 판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1번부터 1번, 2번, 3번 쭈루루룩 있습니다. 있고, 그 앞에 죽은 영가들이 한 사람씩 의자, 하나씩, 우리, 아, 면접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대1 면접.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해. 그 방식 생각하면 됩니다. 그딱 죽은 영과가 그 앞에 앉습니다. 앉으면, 판관이, 뭐, 야, 니가 어떻게 살았냐? 너 얼마나 살다 왔냐? 무슨 죄를 졌냐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냥, 딱 앉자마자, 그, 이만한 그, 모니, 뭐 모니터 같은 거가딱 하나 있고, 뭐 현대니가 막 그런 식으로 보여있겠죠 이해를 시켜. 그 앞에 딱 펀칭적으로, 그, 저 이거. 그 그, 저, 법관들 이렇게 이 들고 있는 그 법원에 가면 있습니다. 그죠. 그거 딱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쪽은 죄, 한쪽은 착한데, 선과 악. 두 개를 딱 다릅니다. 자동으로 뭐 누가 올려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딱 달아집니다. 그, 죄인, 죄인가, 이승에서 살다 온 형과 딱 앉으니까, 앞에 의자에 딱 앉으니까, 착! 해가지고, 자동으로 탁 달립니다. 달려서, 악이 나쁜 짓을 하는 게 많으면 그쪽이 무거워 가라앉습니다. 저 끼울어요. 그럼 각 한, 한, 판관마다 그 처결을 하니까 재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일반 법원에서도 형사, 민사, 뭐 가정법원 뭐 이렇게 쫙 있죠. 또 이제 그 민사에서도 이게 판사마다 취합적으로 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세 분에 나눈다고 하면 그 이제 그 만약에 일반 가정민사, 가정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일반 그 싸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분야가 있듯이 그걸 다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게 달라요. 그 판관이 자기가 담당한 자기가 보는 그것만 봐요. 그것만. 그랬을 때 자, 나쁜 짓을 한게딱 가라앉, 그 무거워서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없더라고요이천에딱 봤는데 옆에 이만한 이렇게 칼이 있다 이렇지 그냥 불거 없습니다 야너 지금부터 내가 형벌을 줄 거니까 아파도 조금만 참아라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이런, 이런 뭐 이렇게 언질과 아아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거기서 팔을 갖다 후려칩니다 그러면 팔이든 뭐든 툭 잘라날려겠죠 그 고통과 아픔은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어디 마취나 하고 마취나 하고 칼로 이렇게 치느냐 아니에요. 마취도 안, 마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연이 형벌 받는데. 근데 반면에 착한 게 무게가 딱 내려가면 어다음 패스입니다. 패스. 그러면 그 형과는 역 테이블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쑤시개나 이쑤시개라도 자기 그 팔다리를 못 찌르는데 가만히 앉았는데 도없이팔 하나 뚝자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장난 할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차라리 지옥 가고 말지? 가봤어야 지옥? 아니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극락은 못 가더라도 지옥은 안 가야 돼요. 극락을 가더라도, 극락도 만약에 레벨이 1, 2, 3, 4, 뭐 1단계에서부터 9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최하빨이 지옥을 가더라도, 우리 옛날 조선시대를 얘기를 하면은, 양반부, 양반부터 천민이 있다고 이렇게 직급을 나눴을 때, 그걸로 차라리 사, 천민으로 살지 언정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그거 참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어떻게 함부로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래도 옆테이블로 가죠. 옆테이블로 가면 거기서는 이제, 그, 만약에, 그, 우리가 흔히 옛날 조선시대를 이제 뭐, 효도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효도했냐, 안 했냐, 이런 것, 이런 것이라든지, 뭐, 나라에 충성했냐, 안 했냐, 이거는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큰 양분법으로 봐서는 선과, 선과학입니다. 맨날 남을 등 쳐먹고, 어디 가서 가남이나 하고, 응? 음? 맨 쌈질만 하고, 살생만 하고 이런 큰 부리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진 만약에 그 칼로 쳤는데 떨어진 팔이 그냥 떨어지고만 가만히 있느냐 뭐 무덤덤 많이 쳤나 절대 아니지. 저쪽 가면 나무 또 잘라야 되니까 그러고 갑니다. 이 그러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 소리가 나옵니다. 막 죽여주세요. 죽어지냐고요 그게 귀신이 죽고 죽어 안 죽어져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르, 우리 저 때린 데또 때린다고 하죠 응? 뭐 제일 나쁜 놈이 때린 데또 때린다고 하는데 자른 데또 자릅니다 그야말로 때린 데또 때리는 겁니다 계속 쓰러지면 일어나 또 맞고 쓰러지면 또 맞다. 계속 때린 데또때리 그게 지옥이겠죠 못,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뭐, 이제, 그, 우리, 그, 인터넷이나 한번, 여러분들, 심심할 때 한번 드져보세요 지옥의, 지옥의 종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옛날 문헌에 나오는 그러한 지옥, 그, 분류도라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참고를 한번 보세요. 함부로 지옥 간다는 소리 한다, 하면 안 됩니다. 또, 못된 짓을 하면서 지옥 간다는 소리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옥을 안가질 않습니다. 가는 가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죽으면 우리 이교에서 49제를 지내셨습니다 49제. 49제가 그냥 49일 동안 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49제를 일반 절의회사나 우리 무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지내는 이유가 49일 동안 재판을 받는데 저승사자들이나, 연날에 하는 게제판관님들한테오잘좀 판가, 어, 부탁합니다. 봐주세요. 이런 기억입니다. 이런 기억. 이런 기억으로 지내는 게 49제입니다. 그게. 뇌물을 바치고, 잘받달라고 이렇게 사정하고, 그겁니다. 이미 제가 아무, 제가 많은 영어은 영가, 영가라고 하거든요. 그영어은 아무리 배돼지 부르게 막 상처를 해가지고 쳐매게놔도 가도 벌받아 뒤지는 건 똑같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어, 내가 차라리 지옥가고 말게요. 무슨 지옥가고 말? 이게, 그런, 그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저번에 어떤 우리 저기 그, 우리 지금 경찰서에 오는 어른님한테 얘기 됐습니다만. 여러분도 무슨 작업하다가 카타날이나 몰래 살짝 손만 한번 베보세요.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지. 많이도 아니고 살짝만 비었는데도 비었는데. 그 따곡고 미치고, 아, 쓰리고 아프고 미쳐요, 그거. 그거 어떻게 견딜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그거, 지옥. 절대로 가서는 안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더 세분하게는, 뭐, 지옥도, 뭐, 층층이, 뭐, 지하 1층, 2층, 3층 쫙, 그냥 믿더구만. 이번에, 저기, 저번에 끝났던 도라, 저 도깨비 드라마에서도 나오더구만. 그, 저기, 저승사자. 왕여 같은, 저승사자 나왔던 왕여. 배그 같은 경우는 200년 동안을 갔다가 지가, 지, 죄, 진죄를 갔다가 잊고죠. 쫙, 빌고 살았다는 게 200년이라고 했습니다. 200년을 빌어서 지 기억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옥 생활을 더 하긴 더 했죠.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저소서 사람으로서 300년 했다고 했습니다. 음, 드라마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해주면, 얼마 전에 끝난, 그, 저기, 명불허전그 조선시대의 그, 메디칼 왕복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들은, 결국은 하나의 침통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예피, 벌어졌는데, 거기서 침통은 바로 얘기하는 게 뭐,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늘, 우리 현실에는 그 권선징악 권선징악 그게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쁜한, 나쁜 일한 놈과 착한 일한 놈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고 잘 살한다는 것은 내가 띵까띵까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고 덕을 쌓고 살으라는 겁니다 흐려야 돼요. 그거 아니면 되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나 남았나 모르겠는데 지옥의 종류라든지 세세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다음 사이트나 이런 인있데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이 천일이 어릴 때음 어릴 때라고 한 40년 정도 넘었을 때이때 이때만 해도 그런 지옥 관련 영화들이 내 기억에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 지금도 기억나는 게뭐 대지옥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옥에서 벌 받는 막 이렇게 혓바닥을 막 뺀다든지 막 형벌을 간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근자에는 그 영화가 안 팔리나 만들어서 나오는 거를 못 봤습니다. 근데 조만간에 그 신과 함께 그 만화 웹툰을 영화한 게올 12월 달인가 언제 그 개봉된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 자세하게, 기존에 저도 웹툰을, 그,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승편, 저승편에 남았었는데, 참잘 그렸습니다. 그, 웹툰 만화를 그릴 때, 상식이 없으면 못 그립니다. 그걸 파고 들어갈 때, 그 왜요? 이, 잘못 전달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저승편에 있어서, 망자들이 49일 동안 겪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일어놨었습니다 물론, 거기 지옥도 나오죠. 꼭 한번 보세요. 아니면 웹툰을 찾아보시든지. 절대로 지옥 가서는 못될게 지옥. 차라리 진짜 죽는 것보다 못한게 지옥입니다. 안 죽이면 되니까요. 못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이 지구 우리 보통 기회, 기회의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회의 땅. 한 나라를 혹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는 바로 기회의 땅입니다. 기회, 왜? 여러분들이 이승 지구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왜? 어떤 기회? 내가 전생에 내지는 지금 하급, 하급 중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 내팔자나왜 이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게 있는데. 어 자기 팔자 그런 거뭐누굴 탓할 겁니까? 지가 그만한 업이 있어가지고 그 팔자 그 팔자로 태어나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러면 그걸 비관만 하고 한세상 살다가 술로만 살고 도박으로만 살다가 죽어버릴 거냐 그러면 다음에도 비전이 없죠.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집벌도 모르는 게 서울대 가길 바랍니까? 남들 학원에서 학교에서 밤새도 집에서 밤새도록 공부하는데 지는 맨오락이 하고 게임이나 하고 바깥에 놀러 댕겨놓고선 그런 데 가길 바랍니까? 잘 살길 바라나요? 여행을 바래요그 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지구의 완, 이 지구의 원큰 뜻은 뭐냐 하면, 정말로 이 기회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주어진 이 수명 한, 그 수명 동안 만큼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음 생이 달라집니다. 드라마가 그 도쿄비에서그 은타기가 지은타기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네 가지 뭐 지은타기가 지은타기 입을 빌로서 얘기한 거지 그걸 뭐 이게 그것도 공식적인 무속기나 우리 전례적인 정해 딱히 뭐 정해진 틀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래도 참고해 주었습니다첫 번째 씨뿌리는 인생, 두 번째 키우는 인생, 물 주는 인생, 세 번째 추수하는 인생. 네 번째, 그 쓰, 추수한 거 쓰는 인생. 이게 뭔지 아십니까? 봄, 여름, 가을입니다. 봄, 씨뿌리죠. 여름, 키우죠. 가을, 추수하죠. 겨울, 다음 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이고 네 번째 생네 개의 생기이라고 드라마에서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그 겨울이 가면은 그걸 완전 끝인가요? 아니죠. 뭐가 옵니까? 또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회입니다. 그래서 윤회이 도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얘기했던 이게 사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네 번째 인생이고 이렇게 갑니다. 이 진리, 우주의 진리는 늘 이렇게 갑니다. 봄, 여름, 가을이 와요.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지구가 태양에서 제일 멀어졌을 때가 겨울입니다. 가까이 갔을 태양과 가까이 갔을 때가 여름이고 우리 주위에는 이런 무궁무진한 진리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지옥 입으로 쉽게 말장난 할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과 가까이 하서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아야죠. 또 착하게 살면은 똥똥뿐이 안 됩니다. 덕을 쌓아야 됩니다. 덕을 쌓아야 돼. 그래야 이 저울이 나쁜 쪽으로 안 가라앉아요. 나쁜 쪽 가라앉다 그냥 바로 그냥 아웃이에요. 이거 뭐야좀 아플 거야 기다려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재판 받을 때 어이 피고인 말이지 어쩌고 저쩌고 야너 그때 그러면 뭐 공방을 하죠 그거 없어요. 그 저기 신과 함께 만화에서는 그 뭐야 그 저 재판받는데도 변호인을 하나 붙여주더구만 그 만화니까 가능해야 변호인 없어요. 변호인 못필요 뭐 그냥 그 글자 그대로 그 옥경대 쭉 해가지고 딱나오고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거기 앉으면 앞에 의자에 딱 앉으면 그 살아온 흔적이 촥 나와요. 요즘 IT 시대 아니에요. 뭐 천국은 저저저전 세계는 더 빨리 가면 빨리 늦게 가진 늦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채널이 시간 좀 남는 것 같은데 많은 예를 들은게 어 매트릭스 예를 많이 들어줍니다 매트릭스 매트릭스에 그 보면은 거기도 신과 그프로그램의그 할아버지 두누인들 간다고 들이 다투죠 똑같습니다 천국과 극락입니다 하나는 지키려고 하고 하나는 부실려고 하고 우리가 불교에서 육도환생이라고 합니다 인간 축생 아수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쫙 해서 여섯 가지 그 생을 산다고 하는데 육도환생이라는 현을 씁니다 지옥에 머무는 것보다 차라리 저기 개새끼를... 아 개로 태어 개로 태어는거 개로 태어날지언정 이게 낫다는 겁니다 절대로 지옥 함부로 넣으면 안 됩니다 꼭 찾아보세요 지옥 아셨죠? 지옥이라면 뭐 지옥 진짜 아닙니다 그럼 2001은 참그 지옥에 뭐하러 갔냐 2 0 0 1 팔짱하게 구경했습니다 그 재판받는 애들 여기 구경하다가 판관이, 아이, 그만 가세요. 가시라고.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업무를 못 보는, 이게, 이게, 자꾸 캥기니까못 보는 거. 가라고 가라, 등떠밀라가지고할수 없이, 이제, 거기, 그, 그, 그, 그, 저기, 판관, 대빡인, 비양반이 밥 먹으러 가자요 밥이나 먹으러 갔는데, 그렇습니다. 절대로 지옥을 함부로는 하지 마시고, 지옥은 그 문가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 살다가 노인네 노인 나이 먹어가지고 막죽안 죽을라고 죽음을 죽음을 두려 젊을 때는 모르죠 나이 먹을수록 뭐가 있, 뭐가 있나 하면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내가 죽는다는 게 두려워요 내가 여기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게 두려워 왜 두렵냐 사후세계가 모르니까 근데 세상을 진짜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덕을 쌓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 안 합니다. 사후세계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 펼쳐지든지 간에 걱정할 게 없죠. 근데 밋밋한 삶을 살거나, 이 세상을 잘못 살았, 이 기회의 땅에서 절대 그 기회를 갖다 얻어가지고 열심히 안 살고, 그냥 개차반으로 살든지 대충 살았든지, 이랬을 때는,